아가, 아 맛있어, 냠냠 냠냠, 냠냠 냠냠, 추 맛있어. 아가, 엄마는 어디 갔을까 오늘? 눈눈 때문에 내가 신경이 곤두서서 이제 간 다음에 할 거야 아가 얘눈눈봐눈눈 눈 눈, 눈. 맛있어 아유 맛있어 동영상을 찍어야 눈 정확한 거 나올 텐데 화내 가지고. 아가 영롱 아야야, 했어? 괜찮아, 이제? 영롱. 며칠 더 있다가, 언니 오빠들하고 어울리자. 영롱. 영롱. 나 이뻐. 아 이뻐. 아어이고 일어났어. 아이고. 아 이뻐. 괜찮아. 엄마한테 가자 이제 너네 엄마한테 마음이 아파서 내가 영롱 어휴 가자 응? 응. 영롱아 가자 영롱아 가서 잘 살아 이제 새 엄마한테 가 어휴 증상 하했지 저기하고 저기 눈을 접출해서 고생. 이거? 고생하세요.